여기 파먹칼 있다. 아빠 빨리 파먹칼래 봐봐 여기. 바로 아빠 여기 봐봐. 어, 저기 파무칼레다. 저기 오리지날. 이것은 오리지날인데 오리지널 내리는 이거, 것은 어, 다 만들어졌는데 시간 지나면 또 고장 나면 또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또 다시 때우고 망가지면또 때우고 하니까 다 틀리지. 지도 틀려요. 시장은 저쪽 있어요. 보고, 어? 시장은 저 뒤쪽 있어요. 보스나 해피요플러가 왔었어, 드 인사만 네다 주거지예요, 주거지. 아고라는 저 뒤쪽에 있고. 터키에 처음 와 처음 왔을 때 바로 여기 왔잖아. 아 여기 놀러 왔었지. 왔었잖아, 터키 처음 오자마자 나 혼자 여기 왔잖아. 와가지고 여기 히에라폴리스 보고, 에페스 보고, 히에라폴리스 보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랑 보고, 이제 이번에는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장인 장모님이랑 와서. 여기 살아겠네 <웃음> 여기 정말 괜찮았던게 처음 왔을때 여기. 여기 있네 <웃음> 숙소도착후사회가마무를 침들, 을 정리하고 <웃음> 9시간의 기나긴 여정에 피로함을 홍차로 달아니다 야 어제, 언 아빠, 어제 깨야지. 잘 쉐이크를 썰어 맛있어? 망가울 비밀로. 근데 닭은 쇼케에서 사야 맛있는데. 쇼크해야지. 휴양지라서 옷차림이 가볍네요. 잠시. 마다씨. 마다씨. 저 있다. 음. 마데스 l 몬 m o n 몬 i m o n l 사 o n l i o n Limon, Limon, Limon, l i m 진요짐 정리와 저녁장을 본 후에 해지기 전에 잠시 남아 바닷가를 향해 뛰어갑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근데 내가 이제 해? 에, 이거 이제, 아, 트리, 해주세요. 아트스 트리, 트볼 트리, 트리, 어, 리트리 오늘 게임해요. 응. <웃음> 아 이요. 요 나? 한 초반. 초반 음. 시미즈 소리의 재빨리문 밖으로 뛰어갑니다. 어디? 어. 오 있어? 스미스그 t t i a O gelir de diyor içimde falan gelirim artık. O zaman o k a d a biz kaçarız İki ya. 2 tane alabilir miyiz? Abi görüşürüz. Kaç tane abi? 2 tane. 2 tane mi vereyim evet. hemen? Ne kadar? 2-4 lira abi. 2-4 lira. Geliyor! Geliyor! Çok teşekkür ederim. Afiyet olsun. Sağ olun. Sana ne i s t i y o r <gülüyor> u z kaymak. Bu? Evet. Bu kaymak. Bu kaymak. 이거, 카이마그 다음, 에 꿀, 꿀어 cool, 한 m going to s TV에서, 터키, 카이마가 소개시켜 아, s h 서 u 알려 k 죠 l l cool, cool, c o 마 l cool, c o 마 l cool, 마 o o 엄마, o o l 마 o o l 이 아빠는 밥보 h a t is it? What's 차 t What's it? w h a t 엄마도. What's it? 에? 모기야? 어미. <웃음> <다음이>. 모기랑. 동파리모기랑동파리야 <웃음> <안> <웃음> 아니 아니 모기랑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는 <웃음> 잠자리 <잠자리는> 누구야? <웃음> 잠자리 할파스랑. <알파시랑>. 잠자기. <웃음> 어 준비됐어요? <웃음> <음흠>. 물총. 물총. 피피피피피. <웃음> 야. <웃음> yeah. 아빠랑 문제. 아빠 물총 있어. 어. i z l d i n mu? e t m 내일 집에 가는데 너루 깃루 네? 어? 깃 너루 너루 너루 내일 집에 안 가? 안간데 내일 집에 가 응? 어? <웃음> 집에 가? 내일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에 갈 거야 내일? 응? 탈샨나? 탈샨나 보고 싶어? 집이 좋아 여기가 좋아 집이 야 집이 여기? 그래도 <웃음> 집이 최고야, 집이 저기 봐봐. 어, 저기 봐봐. 파무칼레다.